네417 4 1 나가고 나가고 어이. 수박하고 이거겠죠 그죠? 어, 자네는 항상 나와 같은 편이어야 하네 네. <웃음> 그죠? 군 예, 이런 유엔군이 네, 또 어디 있겠습니까?